여의림 문답 강의 107강째입니다. <웃음> 죄의 경중 9번째 내용, 151, 152 문답 계속합니다.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3장 1절로 3절, 그,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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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로 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줬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는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던데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지 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다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멘 네. 네,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죄의 본성과 특성과 관련된 경우들 죄의 범하는 태도와 관련된 사례들이 <웃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죄의 경중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주제는 모두 네 개의 범주로 나뉘는데 지난 시간에도 죄의 본성과 성격과 관련된 세 번째 범주를 다루었습니다. 이세 번째 범주는 아시는 대로 모두 다섯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다섯 부류 가운데 마지막 부류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제 넘게, 무례하게, 오만하게, 악의적으로, 자주 완고하게 행하든지 이, 죄 지을 때 즐거워하고 죄 지키를 계속 하든지 이 다섯 번째 부류는 간단하게 에, 표현하자면 죄 범하는 사람의 태도와 어, 관련된 경우를 어, 담고 있습니다. 얼른 생각할 때에는 첫 번째 범 첫째 범곧죄 범한 사람과 관련된 경우들과 비슷하지만 이 다섯 번째 부류들의 경우들은 모두 죄 범하는 사람들 보다 죄 범하는 사람의 그 태도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는 어떤 태도로 범했는가에 따라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 범하는 태도는 죄 범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부류는 어떤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가 하는 문제이겠습니다. 구약의 그, 그 제사법을 보면, 하령 모르고 계명을 어기거나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모르고 만졌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 속죄죄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속죄죄를 드리려면 보통은 어린 아이, 이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 두 마리로 드리도록 했고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으면 고온가루로 어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멀리 살더라도 성소가 있는 곳에 가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짐짓개명을 어기거나 알면서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속죄죄를 들여서 사암을 받지 못하는 사, 상태가 됩니다 가령 부정한 동물의 사, 시체인 줄, 사체인 줄 알고, 알면서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한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상태 아닙니까 결국 마음의 의도가 있는 여부에 따라서 죄가 더 무겁기도 하고 덜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죄범만은 태도는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겉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세상 법에서는 이런 일이 없죠. 그 세,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심판하지는 않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고 세상 법에서 그 어, 감옥에 갖다 넣는 일이 없고 또 생각으로 그탐 <웃음> 탐심을 품었다고 그렇게 다는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으로서 마땅히 구유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외형보다는 마음을 더 집중적으로 살피시는 것입니다. <웃음> 하고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제 그그 그그 죄의 그 내용을 따지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법을 즐거워해야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내신 법을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마지 못해도 지키려고 하면 어느정도 지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알고 그 정신을 쫓아 행하여야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경우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가지고, 그, 참,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타성에 붙이 일주일 동안 빈둥빈둥 놀다가, 아, 주일이 됐네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게 예배가 되겠는가. 그런 식으로 오래되면, 오래되면 결국은 이제, 결정적인 시험이 오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분만으로 족하고 그분 아니면 내가 살수 없겠다는 절박한 심정 그분과 교통해야 내가 이이 이 고난의 삶속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도 사실은 이 몸이 약해 가지고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그 이제 아닌 거죠.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는가, 이게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신을 쫓아간다는 것이 항상 중요해요. 일반 법도 사실은 일반 자연법도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이 사람 간의 사랑이고 질서를 지키고 서로 그 존중해 주는 그런 한계 안에서의 사랑이긴 하지만 사랑이에요. 일반 법도. 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웃음> 뭐 법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내셨을 때에도 그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그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을 지난 주간에 조금 그 신학사를 좀 보면서 어거스틴에 대해서 봤는데. 어거스틴의 그 어거스틴은 이 이단 속에 있다가 나왔고 아주 부도덕한 삶 가운데 있다가 죄백성이 된 사람 아니에요. 이 죄백성이 되는 과정도 참 우리가 뭐 아는 사람도 아시겠지만 그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죠. <웃음> 처음에 그 주님의 말씀에 가화를 받았다가도 수사 보수사학자로서 이게 늘 수사학자는 약간 부풀리고 깎아내고 하는 그런 어, 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갈등하고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이키게 되는데 그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알게 돼서 사실 어, 그가 어, 이제 배교자를 받, 받아들이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그 너, 너, 아주 따뜻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성경의 열두 집 구약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상황도 봐도 저들이 다시 받아들여진 것은 저들이 무슨 배교를 안 하고 열심히 신앙 지켜져서 받아들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열두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두 지파뿐만이 아니고 열두 사도들도 다 주님이 십자가질 때다 내뺀 뜬 사람들 아니에요. 아주 베드로 대표적인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 그런 사람에서 이제 주의 성신으로 이제 돌이켜줘가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사역을 주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한 것인데 그런 위치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배교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자신의 삶을 봐도 그렇고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고 주님의 가르침을 봐도 그렇고 일은 번에 일곱 번씩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굉장히 본그 본인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안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사에 보면 굉장히 그 자기 의가 의 강한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저 어거스틴이 말한 것들을 거부했어요. 어거스틴이 말한 부분들을 또 이제 로마 캐토릭에서는 곡해가지고 이신칭의를 말할 때, 그것이 의의 주입이라고 또 말을 했었는데, 그, 사실은, 어거스틴은 사랑의 주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랑의 주입. 의의가 주입이 된 게.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수 없죠.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살아갈 방도를 제시하시고 개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개명을 주신 것처럼 그런 그 실체 되신 주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죄인들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의의 주입이 아닌 사랑의 주입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걸 의의 주입으로 생각하고. 이 기본적인 책무를 굉장히 고해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상, 상벌 규정으로 따져서 공로로 여기지 않았어요? 선행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이 주입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연약하지만 그 사랑을 힘쓰게 되고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웃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20, 37절부터 40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초체되는 개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마음을 다, 다 하고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와 같다 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없이는 율법을 지킨다 할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아, 그 이건 이제 위에 국가에 대한 권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는데 이 말은 율법이라는 그릇은 사랑으로만 아, 채워진다 하는 거죠. 율법의 그릇이 있을 때그 바닥에는 꼭그 바닥에서 그 꼭대기까지 사랑으로만 그 그릇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컨대 자기처럼 남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해코지 아니하면 괜찮은 거 아니라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해야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뭐 율법이고 신약에는 복음이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약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화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다 실제로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준 거고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 실제 그리도 안에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이미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그거 우리가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신약에는 뭐, 복음만 있고, 율법적인 책, 책무가 없냐. 그 책무가 아니고, 그거는 멍해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의 즐거움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이게 쇠멍에 맺는 것 같이 생각되면, 이게, 이게 문제다. 마음으로 늘 가로막, 깎는 게 있으면,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야 될 마음이 딱 생기다가 또 다른 게딱 잡아당겨서 그걸 못하게 하면, 이게, 이게 문제인 거죠. <웃음> 우리가, 우리가 요만큼 아프, 아프면 벌써 난리가 나잖아요, 진짜. 병원을 가든지, 이게 무슨 죽을 병이 아닌가, 아니 별걸 다 생각해보고, 별걸 다 유치해가지고, 가장 좋은 처방전을 찾아서, 그 자기를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전혀 뭐, 음,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꼭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또 계산을 하는거지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안되는거죠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신약의 이게 제차 말씀드리지만 신약의 그새언약의 율법은 더 강화됐어요. 그만큼 더 많이 주시고 그게 멍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아무도 그가 그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자라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가 딱 그러잖아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새 언약의 율법을 생명의 성신의 법으로 알고 순종하는 거. 이거잖아요. 새 언약의 지침으로서 그 말씀 율법을 생각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웃음> 그게 이제, 새 언약의 생명의 성신의 법으로 누려지는 거죠. 그리도를통해 근데 그리도를 통했다고 하면서도, 이게 율법을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대하듯이 하면, 어, 이게, 이게, 결코,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만, 그래서 생명의 성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토의 완전한 공효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그리토에게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토의 공효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토 안에서 율법의 정신을 행할 길을 발견합니다. 그리토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신 사실을 깨닫고 그리토의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이미 얻었지만 이미 얻은 생명을 더욱 살찌우고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거죠. 음. 그리또의 율법의 정신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또의 생명을 살아내는 그것입니다. 내게서 그리또가 드러나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할 수록그 사람이 드러나는게 아니고 그 사람은 뒤로 감춰지고 그리또만 자꾸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품위와 품격만 나타난 것이. 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웃음> 내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그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함을 다 보여 주신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그그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된 믿음으로 접붙이게 마, 되면,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에 주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토가 드러내면, 드러나면, 관계성 속에서, 존재에서 그리토가 드러나면, 같은 관계에서 또 그리토의 사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 가운데 그리토의 사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도의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로서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는 생명 성신과 말씀으로 자기 몸을 세워갑니다. 이게 이게 이제 신학의 개혁 신학의 원리잖아요. 성신과 말씀. 함께 하시는 것. 이 거룩한 교회에서 율법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토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목표하신 것, 그것은 진짜 새 에덴, 새로운 에덴 속에서 새로운 그 에덴에서 목표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체하기 위한 거예요. 여전히 실수가 많고 구조적인 악이 있고 또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뛰어넘는 인간성을 발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웃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신 충만한 사람은 딱그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그 나라를 전진시키고 확장시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악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의적인 거나 의도적인 거나 뭐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고의적인 것은 죄인 줄 알면서 부득부득 범하는 것이고 의도적인 것은 그보다는좀더 포괄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이 중국 9절입니다. <웃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예적길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웃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아니한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더러 억지로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고 그들이 선한 길을 확인하고 그 길을 택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들이 선한 길을 알고 게다가 그 길을 걸으면 그 신명이 평안을 얻,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을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웃음>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먼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인데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습니다. 나중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겨우 먹도록 살게 하신 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도 아닙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으라 하시고서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그 선악과지요. 그거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게다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명령하시고 피조물이 조물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건 뭐 아주 제첫 번째로 우리가 새겨야 될 마음, 마음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의 명령은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 근데,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완전한 인공지능으로 만드셔가지고, 자발적으로 구의를 그 하게 하셨는데, 자발적으로, 그, 범죄한 것 아닙니까? 음. 아무튼, 이 마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선악관을 먹지 말라는 명령은 무거운 것도 아니면, 오히려 가벼운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 주심으로서, 그, 일을 주심으로서, 왜 아담이 선악관을 따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안식일이면 그를 또 만나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길도 열어놓으시고, 또 자연계시도 누리고, 특별계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죠. 그 타락 이전에 그,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어 알았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마지 못해 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명령을 받아야 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가 마땅한 일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서 넘치는 복을 선물로 받게 되었으니까, 아담이 선악과금룡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어, 받았겠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아주 즐겨서 순종할 수 있었는데, 아, 좀 신비한 일이죠. 이렇게 타락을 한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는 어떠합니까?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근본적으로, 명령은 근본적으로 인생에게 복된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만큼 위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사람이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은 그에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의 경우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시려고 깨우치는데 안 듣잖아요. 살 길을 알려주시고 깨우치는데 안 들어. 이거 그안 듣는 걸 뭐라 그랬어요? 심판받기로 작정돼서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럼 물론. 주님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죄는 항상 스스로 짓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거둬찬 거죠. 스스로 그걸 따르지 않은 거죠. 고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하고 고치지 않는요 <웃음> <웃음> 이게 안 들으면 참 이게 심판, 이미 심판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비쳤는데, 그것을 빛으로 여기지 않고, 그 어둠이 그것을 안 받으면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그 심판 중에 있다. 저주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안 받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어, 때는 또 모르지만 <웃음> 죄를 지으면 영혼은 죄로 더러워지고 죄에게 종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어, 지을수록 종살이는 더 심해지는 거죠. 스스로, 이제, 자꾸, 어, 빨려 들어가는. 호세아, 아 그, 안에, 고멜, 또 그렇잖아요. 그, 선자가 끌어다 놓으면 또 도망가 버리고. 나 점점 더 심해, 그 죄가. 고멜의 죄가. <웃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의의를 행, 행하지 않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더러워지고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점점 종살이가 심해지는 거죠. 스스로는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죄의 종이어서 주인인 종이 시키는 대로 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제 종을 할 뿐이죠. 게다가 죄 지은 영혼은 오염되고,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두려움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 것을 다 취하면 평안이 있을 것 같죠? 다 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지킬까 하고 불안해서 불안에 떨어요. 명예를 다 얻으면 이게 언제 이 명예가 없어질까, 떨고. 물질을 얻으면 이 물질이, 이거, 어떻게 이걸 사수하지? 이제 그, 그, 벌 때는 그걸 모르죠. 벌 때는 그냥 그 욕심껏 벌다가, 아, 이만하면 됐다 할때 그걸 지키려고 하면 이게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걸 알고, 얼마나 불안한. 음. 그래가지고 공황장애도 와요. 예. 그 지킬 지키는 것 때문에 그게 그 스스로 그게 안 되니까 그 공황장애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한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려야지 영 장구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장관 안식과 평강을, 평강을 누리는 타락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하여 그 명령을 조금이라도 덜 위반하면 그 명령을 더 위반하는 사람보다 유익을 얻습니다. 그 똑같, 죄라고 다 똑같은 죄가 아닌 거죠.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모두가 국가법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사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이 세상에 무법천지를 좋아할 사람은 없,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언약백성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내려주신 일이든지 우리에게 그 법을 명령하실 때 먼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뭐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건져내셨죠. 그것은 결국은 그리도의 구속을 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웃음> 마찬가지 신약에도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는 명하시는 것을 먼저 주시고 주신 그것을 또 명령하십니다. 참... 어참 자비가 많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행하여 구원을 받으라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명하신 것을 이루고 살라고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살수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런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근데 보통 이 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조금 흠집 내게 하면 내가,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나름대로 양심있게 산 사람이야. 이제 불신자들이 보이는 태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늘 말씀드리죠. 누가 죄를 지적하면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요. 내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난참 실로 주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그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요 오히려 구원을 아는 사람. 주님은 의로우셔서 내가 지옥에 가서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게 구원받은 사람의 심상이라고 그랬잖아요근데 조금 행하는 것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러면 이게 참 구원을 아는 건가? <웃음> 앞서 예리미야 선자의 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길에 서서 보고 예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오염될 대로 오염된 그런 인생들인데 다시 회복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그게? 인생이 창조주 앞에 먼지 하나 해치지 못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티끌, 티끌 이 우주 바깥에 나가면 이제 뭐 우주 바깥이 아니고요. 이 은하계 쭉 올라가도 이 지구조차도 티끌만하잖아요. 지구도 티끌만하다. 그런데 그 티끌 속에 티끌 같은 존재죠. 인간은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길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 길을 걸을 수도 있게 하시고 그 결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길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달리 대답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만일 달리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실로 이상한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생각을 따르는 것이 그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로 두려운 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냥 그냥 흘려버릴 그런 가벼운 죄는 아니고요. 그래서 칼빈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장 가벼운 죄도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갈 만하다. 예, 예. 가, 가장 그 작은 죄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진짜 아,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주고 뭐 죽는데 다 내어줘도 그, 그걸로 그 의의를 삼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리도 안에서 나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높입니까? 그게 이상한게 아니에요?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가장 아,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도를 내어 주셨는데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유를 섭리하신 분이고 만유를 심판하실 분인데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분 안에서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 있냐 이말이야 구원을 알면 진짜 나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뭐. 내가 세상 나온 사람으로서 좀 보람도 느끼고 자기 꿈도 좀 이루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구원의 가치를 알면. 그 구원의 가치와 영광을 아는 사람만이 전체로 다드려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자기 과을 내지 않고 예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 동일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는 거죠 그게,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거아 <웃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이제 죄를 범한 것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큰 구원의 사실을 모르고 그냥 상대적으로 세상 민족 가운데서 좀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했으니까 그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결국 어떤 상태에 떨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율법을 거슬러 행하다가 마침내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망각하고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권하는 말씀도 저버렸으니까 그들이 이룰 곳은 오직 한 곳.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요한사도가 하나님께로서 난자는 범죄치 아니한다고 어, 말한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는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손 놓고 잘하나 못하나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매 순간 지도하셔고매 순간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치려고 담배는 세력들을 주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음. 이 말씀은 신자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볼때 이것은 사실은 다 살펴본 내용인데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의 일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의 일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우리가 이제 신자들은 사실은 주님이 지켜주셔가지고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성향이 얼마든지 있는데 주님이 선택하시고 원약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 이게 우리는 참 그냥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탄식을 하지만 생명의 성신의 법을 의지해서 그렇게 또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면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걸어 가는 거죠. 요한 사도는 죄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로 나누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라 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걸 보고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범한 형제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합니다. 아브라함이인지 아마 그 롯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토를 참으로 믿는 신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리토를 알고도 부인하는 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리토를 참으로 믿는 신자는 어떤 죄든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신자라도 죄인 줄 알고도 연약해서 범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 죄를 미워하고 또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종종 어깁니다만 연약해서 그러는 것이지 예레미야 시대그 배도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권하는 말씀에 대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 안겠노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신자라면 먼지 한톨 만한 죄라도 마음에 그대로 품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저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 한 자락이라도 그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기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나는 뭐 홀수할 수 없는 죄인이가, 뭐, 나만 죄를 짓나? 왜그내 죄만 지적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 아,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주시고, 다 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만 가지고 뭐라 그래?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한 당사자라면, 아, 내가 또 이렇게 주님의 크신 어, 인내하심으로 참고 기다리시면서, 어, 나를 중보하시는데 내가 또 그걸 사실 어기고 이런 일을 범했구나 하고 탄식하고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어, 그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을에 혹시 그런 것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오면 밀어내려고 자꾸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홀수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뭐, 다 수용하고 예? 주님이 다 하셨지 뭐 그리고 자기 할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게, 그거는 진짜, 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주님이, 주님이 구원하셔도 목표하시는 일을 너무 모르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로 세워가시길 기뻐하시는데, 당신이 단번에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흉내를 내는 것, 언약의 순종에 대한 흉내를 내는 것인데, 사실은. 마음으로 그냥,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흉내려 내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한 걸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망하죠. 아, 민망하기도 하고 더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도 있고 음. 뻔뻔해지지가 않는 거. 뭐, 다 죄인인데 뭐, 역할론에 빠져서 뭔 일을. 하지 않아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뭐. 조그만 죄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높은 마음을 먹었으면 아 이게 아니 내 이게 아니지 내 행위가 내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웃음> 그것도 사실은 교회와 관련해가지고 그 일을 해야지 큰 그림 하에서 그냥 혼자 조금 도덕적으로 뭐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안에 갇히면 그런 정도밖에 생각 안 해요. 항상 좁은 안목으로 관견이라고 예? 이게 조그만 관을 통해서 뭐 세상을 바라보는. 김홍전 목사님, 그, 베이컨의 그네 가지 우상을 비유해서 말했지만, 그런, 그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사상. 성, 성경 전체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 누리게 하시는 그, 그것, 그것에 비추어서 늘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투성이죠. 그니까, 아이고, 주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의로운데 공연이 악인들한테 고통받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서 악인들이 참, 그, 아까 10편에도 읽었지만, 그, 죄인과 함께 더불어 다니는 일,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걸, 그걸 경기, 그런 걸경계하 뻔뻔한, 뻔뻔는 거는 참 문제예요. 뻔뻔한, 뻔뻔한. 뻔뻔하면 교만하거든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심상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온 천하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지는 죄는. 그러나 그 문제를 처리할 때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죄를 처리해 나가.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의로워가지고 그걸 광포하려고 하는 그또그 반대 급 부도 있겠지만. 사실 온철럼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게더 중요한 하나님이 아시는 그러니까 주님은 천하를 두루 살피시면서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잠언, 뭐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감찰하신 그분을 피해서 우리가 바다 속 깊은 데 가도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그분은 다 아신다. 그런 그냥 단순히 아우 그냥 그냥 어떻 이렇게 쫓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일일이 파시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게 아니고 그분이 그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예 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냥 오늘도 삽니다 할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삽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야지요. 그래, 그래야 이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죄를 안 범, 안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